바로 읽을만 e 서륙년대 입사할 때 만났던 배분이 제가 그때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 포기하겠어요 뭐 왔어요 예? 네? 뭐울에요 서울에 왔냐요 왔어요 서울요뭔 말이야? 또이또얘기 또이 서울에 <웃음> 태울이 왔어요 모울에르지않고 서울에 요 그래서 보니까 쪼끄리쪼끄리 감사합니다 어렸어 그라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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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 mm -hmm. mm -hmm. mm -hmm.